블룸으로 알려진 서블리머트의 진입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레벨 7의 특정 위치 레벨-132의 침수구역 레벨 6-7의 고선터널 레벨 997의 특정 수영장에서 겪는 노클립 현상 레벨 3-0의 파워와 지역과 파우메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구를 통해 진입 가능합니다. 흰색의 세라믹 타일과 미지근한 물에 약간 잠긴 비정상적 구조의 방대한 복합시설은 각 구역마다 크기나 구조가 다르며 개방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잔잔한 물결을 보이는 물은 청록색을 띠는데 미량의 황산 마그네슘과 미식별 화합물들이 섞여 접촉한 개체들의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결을 일으키는 수단이나 존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생각보다 레벨이 거대하기 때문에 조성력이 발달된 설계를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블리머티의 구조는 매우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렬되어 있고 복잡함 속에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레벨 레 모든 구역이 무의미한 방식으로 연결되며 각 구역이 가지고 있는 이도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수영장의 기능만을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형적인 서블리머티의 기하학적 구조는 레벨이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을 무효화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많은 기능들 난간이 없는 수협, 불규칙한 빛의 각도, 그리고 깊은 물구덩이로 내려가 있는 계단은 과거의 이곳이 물에 잠기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적절한 장비와 도움 없이 물에 잠긴 계단이나 구멍을 탐사하는 것은 레벨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으로 인해 권장되지 않습니다. 레벨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중 음소거 효과는 소리의 울림이 사라져 의사소통을 힘들게 하며 이것은 미묘하고 특이한 방식이긴 하지만 물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의 주관적인 영향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지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추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서블리머티에서 생명을 가진 개체는 볼수 없고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 또한 기록이 없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의 엔티티가 감염된 방향자를 통해 보고됩니다. 하이드라 라이티스 플레이그라고 불리는 엔티티는 어둡고 고여있는 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바이러스형 엔티티로 정화되지 못한 물이 여러 환경 요인으로 오염되어 감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거주지나 전초기지가 존재하지 않아 이곳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레벨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보고된 출구에 대해 몇 가지 나열 하자면 서블리머티의 어둡고 치칙한 구역을 빠져나가면 하이레벨 3.7.1으로 이어지며 레벨 내에서 물에 잠기게 될시 레벨 마이너스 3.3나 마이너스 3.4의 웅덩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밀폐된 터널 진입 시 레벨 4.3로 이어지며 빈 복도는 레벨 4로, 특정 수중 영역의 출근은 레벨 6,7 또는 레벨 마이너스 1,3,2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지정되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스며드는 빛과 물이 있는 백룸 서블리머티를 추천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